네, 예, 이번 시간에는 어, 파일을 만들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에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단? 예, 저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디렉토리라는 것은 그 파일을 잘 정리정돈하기 위한 어떤 수납공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업을 쭉 따라오면서 했던 중요한 것들은 바로 그 파일과 관련된 것들인데 파일, 또 디렉토리를 어떻게 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했었고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그 파일에다가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자,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왜 윈도우나 이 맥과 같은 컴퓨터에서는 그 편집기가 있어서 예, 그 편집기를 이용해서 쓰잖아요, 그죠? 메모장이나 이런 것들 자이그 명령어 기반의 시스템에서도 그런 편집기가 있습니다. 조금 형태는 다르지만 예, 대표적인 편집기로는 nano 또 vi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nano는 처음 리눅스를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급자들은 어, vi를 좀 많이 씁니다 근 vi 는 어, 익숙해지면 편리하지만 익숙해지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수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저는 나노를 통해서 여러분이 파일을 편집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나노와 vi 가참 중요하고 요긴한 것은 이두 개의 편집기는 대부분의 리눅스, 더 나아가서 유닉스 계열에 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용법을 알, 알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자, 나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ano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이 화면이 여러분이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 화면이고요. 좀 혼란스럽게 생기긴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보죠. 제가 예를 들면 html 파일을 만든다. 그럼 여기다가 음, html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고 이렇게 하면 이제 html 파일을 가장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었죠? 자, 그럼 이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 write-out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write-out 그리고 앞에 어떻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음, 위쪽을 향하는 뭐 저거 첨자라고 하나요?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런 특수기호 뒤에 O가 적혀있는데 이 특수기호는 무슨 뜻이냐면 컨트롤 키를 의미합니다 즉 이렇게 되어있으면 여러분이 컨트롤 알파벳 O를 누르면 write out 즉 쓰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한번 쓰기를 해보죠 자, 여기에서 컨트롤 키를 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o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 네임 투 라이트라고 하고 땡땡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으면 돼요. 자, 저는 음, hello.html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작성한 저 내용을 hello.html 이라는 파일에 저장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에 밑에 보시면 화면이 바뀌었죠? 예. 자,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현재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인데 Ctrl C를 누르면 저장하는 걸 취소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로트 t 3 라인스 즉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내용이 방금 hello.html이란 파일에 저장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잘 저장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꺼봅시다. 자 프로그램을 끌 때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자 Ctrl X 를 누르면 Exit, 즉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Ctrl X 를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ls-l 엔터를 치니까 보시는 것처럼 hello.html이란 파일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럼 저 hello.html이란 파일을 제가 다시 편집하고 싶으면 여기서 nano hello.html 엔터를 치면 저 파일을 다시 연속해서 다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와는 다르게 색깔이 컬러가 나옵니다. 컬러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파일을 html이라는 확장자로 저장했기 때문에 이 나노라는 에디터는 우리가 편집하고 있는 파일이 html이라는 컴퓨터 언어의 파일이라는 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body 자, 이렇게 하고 h 로나노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할 때는 요 밑에 있는 요거 보시고 Ctrl 알파벳 O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편집하는 법을 좀 알아볼까요? 자 여기에 제가 h 로 l l o 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줄바꿈을 하고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h 로 l 라는 텍스트를 제가 컷해서 나노 밑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밑에 있는 명, 명령을 보면은 컷 텍스트 자르단 뜻이죠. 요, 요런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는 Ctrl K죠. Ctrl 누른 상태에서 K를 누르면 현재 여기 있는 헬로우 라고 하는 텍스트가 컷 됩니다.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여러분이 나노 밑에다가 넣고 싶으면 여기에 있으면 안되고 나노 밑에 줄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 언컷 텍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Ctrl 알파벳 U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Hello가 저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누르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이 계속 붙여넣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컷 텍스트는 컷 기능, 언컷은 예. 페스트 기능, 붙여넣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복사를 하고 싶다, 어, 그 경우에도 요거를 응용해서 하셔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나노는 카피 기능이 따로 없고, 요컷 기능과 언컷 기능을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어, 나노에서 나라고 하는 텍스트만 여러분이 복사하고 싶다. 뭐, 컷도 마찬가지입니다. 컷부터 하죠. 컷해서 나를 NO 뒤에 놓고 싶으면, 커서를 N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Ctrl 누른 상태에서 숫자 6번을 누르면 마크셋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커서를 움직이면 이렇게 블럭이 설정돼요. 네, 여러분이 N A를 컷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A자 뒤까지 커서를 옮, 옮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On Cut Text 컨트롤, 알파벳 K를 누르고 여기에서 어, 1위로 가져간 다음에 uncut 텍스트를 하시면 이렇게 되죠. 아시겠나요? 복사를 하고 싶으시면 비슷해요. 자, 컨트롤 6을 누르면 블럭 설정이 되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음, 컨트롤 k 를 누르면 커시 되죠. 여기서 언커스를 하면 원래 있던 곳에 다시 옮겨 가고 원하는 곳으로 커서를 이동하고 컨트롤 u 를 누르면 이제부터 이제 복사가 되는 것이죠. 아, 어렵죠. 예. 이게 좀 어려워요. 예. 그리고 익숙해지면 사실 마우스보다 더 편한데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게 문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작업들을 할수 있는 매뉴얼을 보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여기 Get Help라고 되어있는 거 보시면 Ctrl-G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매뉴얼이 있고요. 여러분, 이 매뉴얼을 통해서 이 에디터의 장악력을 높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Ctrl-X를 누르면 메모 여기 있는 설명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검색을 하고 싶다. 이 웹, 이 페이지에 있는 바디라는 텍스트를 검색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where is Ctrl-W죠 Ctrl-W를 누르고 서치에다가 바디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바디 텍스트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Ctrl-W를 누르면 서치에 바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엔터를 또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바디로 이동을 하고 다시 Ctrl W, 엔터를 치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 기억해야 될게 적으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여러분이 검색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나노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조금 어렵죠? 예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우실 수가 있지만 익숙해지면 상당히 편리해지고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다면 VI라는 에디터를 저는 좀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VI에 너무 빠져있으시면 음... 주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리눅스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 VI 에디터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 상태 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노라고 하는 비교적 쉬운 에디터를 통해서 어, 파일 편집하는 기능을 일단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